냠냠 오 마지막 만찬이에요 우리 어디 갔는 마지막 만찬이야? 아, 부산이요 <웃음> 워크지을 가장한 출장 워크지을 가장한 놀이... 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로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는 마지막 마지막 어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리 간장 어딨어? 진짜? 내가 만들었어 간장 2, 0초 1, 거춧가루 0.5 비율로 만들었어 <웃음> 이번에 미역라면 나왔고 제가 또 초장 마스터거든요? 근데 초장 글씨만 보고 샀는데 진짜 맛있다 뭐야 만두 조금만 하라며 나 지금 한개 먹었거든? <웃음> <웃음> 이렇게 잘 튀는 줄 알았지 그야그꾸게 할까? 코너소에코가안됐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식당입니다 식짜 식당 요시오 하한다 <웃음> 기름은 만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 정도 잠겨야 돼요 이 정도 불은 중불로 해야 잘 꺼져요 만두는 고향만두 저는 해동을 1분만 고향살망 없나요? <웃음> <웃음> <웃음> 일단 만두를 얼려놨잖아요 이거를 실온에 한 30분, 1시간 정도 빼내놔야 더 맛있게 튀는데그 전에 약간 이렇게 얼음이 붙어있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얼음을 해동으로 좀 녹여줘야 돼요 아시겠죠? 이제 1분 좀 지난 것같요 이거를 이렇게 다 녹았어요 보이세요? 얼음이 다 녹았잖아요 그러면 어 저기요 이거 조심해주세요 이거 5천원짜리거든요? 만두 구울 때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타이밍이에요 뒤집는 타이밍 그리고 한쪽 면씩 한쪽 면 한쪽 면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줘야돼 이거 망한 조금만 더 익히면 될것 같아 그리고 봐봐 만두가 이렇게 익었지? 그럼 이게 하나씩 이렇게 뒤집어줘야 돼요 이렇게 한쪽 면씩 구워줘야 돼요 이거 만두 누가 구우라 그랬냐? <웃음> <웃음> 이 정도 기름으로 튀기면 이렇게 진짜 튀김을 한 것처럼 바삭바삭하게 구워져요. 좀 걸렸네? 어 진짜? 진짜 금방 구웠네. 역시 나야. 여기서 깐만 알지? 안돼. 아시겠죠? 와 진짜 이거 막 소리를 들여 지금. 봐봐. 나랑 나는 진짜 나는 진짜 아눈꼭 닫아 하하게 바보야 맞아 잘라줄게 아, 배불러 응 음? 음. 그렇게 똥을 싸고 배부르다고? 음. 나도 원래 짜면 은 비오면 또 먹어야 돼. 와 근데 나 진짜 촉감 너무 좋아 뭐 먹을래? 하나도 안 <웃음> 오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이거 딱 먹고 싶었어. 보니까 음 술꾼, 원래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하잖아. 봐봐 이안 좋아하잖아. 맛없게 먹는데? 이렇게 큐가딴 애가 넣었겠 아, 경호시. 아, 사진보라고 <웃음> 아, <아니>, 이거 저렇게 <더럽게 웃음> 먹는 거 <것> 같은데? <웃음> 아, 근데 통통한데 엄청 통통해서 눈물이 좋더 우와, 우리 협찬 받았어. 이거 <웃음> 유료 광고 포함돼 있어요. <웃음> <웃음> 내 생일파티 어떻게 할건데난 원래 구독자들 부르고 싶긴 했는데 성인들만 불러서 술파티하고 싶었는데 아니 아니야. 그럼 나 생일쯤 먹을 것 같아 안 할래 <웃음> <웃음> 양동이에다가 술 종류별로 다 섞어서 먹여서 왜종이양동이야안 <웃음> <매일> <웃음> 믿어요? 응 나랑 똑같을 것 같아 애기들 말고 성인들 불러서 <웃음> 성인들도 애기들이지 에? 네 애기야 큰 소중이 작은 소중이 <웃음> 대중이 소중이미쳤봐 <웃음> <웃음> 좋은데? 아 뭐가 <웃음> 좋아? <웃음> <웃음> 여러분의 의견을 습니다 이거 <웃음> <맛있는> 막듣는거 아니야? <웃음> 좀 대통령 하던데 포기하지? <웃음> 어. 취소 취소! <웃음> 여러분 모두 소중한 사람들 아. 아시겠죠? 박성범 생일 때 우리 집에서 다 같이 술 먹었었는데 친구들이랑 그때가 약간 연락한지 한달 정도 됐을 때인데 내가 친구테 소개받은 거잖아 걔를 그래서 우리 이렇게 다 같이 모아가지고 <웃음> 내가 성범이를 조금 취하게 한 다음에. 좀 이렇게 좀꼬실라 했는데 <웃음> <웃음> 내가 여기다가 생일주 먹이려고 양동이가 먹으려고 했는데 얘가 도저히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주전자에다가 먹었거든 생일주를 근데 진짜 취해가지고 걔가 아, 자, 보인다, 네. 잠든 거야 그래서 내가 얘 취해서 자고 있는데 드, 방 들어가가지고 성범아 일어나봐 할말 있어 일어나봐 성범아 일어나봐, <웃음> <웃음> 일어나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러고 사귄 건데 진짜 못 먹는다고 하는 말 믿었어야 됐어 진짜 못 먹어 플러팅망하면서 이렇게 연애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님 <웃음> <웃음> 대신 사줬어요 오늘 2분 전에 부탁하고 신발 <웃음> 감사합니다 옷을 이렇게 입었어요 연청에 반팔 뒤에 신발은 쪼리를 신었는데 발이 겁나 아파요 짜잔 소울첫 여행 <웃음> 얘들아 우리 집으로 초대할게 노래 부를 준비됐어? 바바밤어 반대로 왔어. 아 <웃음> 없어. <웃음> 우리 집이야 우리 집 맞아. 왜왜래 잠깐만 됐다. <웃음> 빠바바바밤와 개좋아~~ 벌써 좋은데 손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 빠밤바바바밤 개좋은데? 저거예요 혜리아 머리가 어어 일단 숙소를 소개할게요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어. 어. 어. 여기 주방이 있고 이렇게 걸어서 보면은 왼쪽에 침실원이 있고요 이렇게 침실 코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거실이에요. 뷰가해운대뷰예요 제가 열심히 서칭했어요. 여러분, 맞아, 한 아, 5분 맞아, 한5 분... 뭐야? 뭐야 무서워요. 와우... 아 진짜... 아 진짜... 아... <웃음> 아유 <이거> 조금... <웃음> 어, 안 나가도 될것 같은데? <웃음> 아 나가지 말자. <웃음> 어 근데 이런 집 진짜 살고 싶다. <웃음> 아시겠죠? 결국 고민을 하다가 언양 불고기 먹으러 왔어. 불고기 아니에요. 등심 섞을 건데. 아, 뱀씨, 등심, 등심, 등심, 등심, 근데 특수 부위가 더 맛있죠. 특수 부위 한이 너무 짜잖 아, 근데 특수 부위가 맛있잖아요. 무슨... 그래요? 그러면. <웃음> 음. 불고기 3개, 특수부위 2개, 공깃밥 4개랑 찌개 하나랑 어, 사이다 어, 하나, 콜라 하나. 아, 로그...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알라딘예매했어 <웃음> 너무 저 기절할 거다. 근데 너. 코디가 진짜 양파닭 할때 소리랑 먹힌다고. 코디는 돈이 없어. 코디로 보래 무조건. 특수부위. 이건 살치살 새우살. 장인의 설명이에요. <웃음> <웃음> 멋있겠다 이거 펴도 돼요? 네, 펴도 돼요 아! 갈라졌어 모 n 아니요 이거 아지 하지마요 하지마요 저했어요 다쳤어요 네, 괜찮아요 얘가 얘가 근데 다쳤는데 얘는다혀도돼요안 쳤어요 애다요 입변마다 저런 걱정 안 해주는데 <되세요. 웃음> 오랜만에 <웃음> <웃음> <웃음> 아, 저 정도는 없네 되요 감사합니다 진짜 커 음! 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진짜 저희 직원으로 입사하세요, 여러분. 밥은 안 굶기면. 잘해. <웃음> 어, 잘해. <자료. 웃음> 나 돈이 없어. 응. 와. 이모 네. 공깃밥 하나만 더주세요 네. 설마 배불러요 고주님아 네. <웃음> 행복해 잘 먹었어요. 네, 네. 약으로 드릴게요 음 최고다 여기 멀쩡 네. 아는 식당이네 후식은여으로 드세요 감사합니다 168,000원 헐이사쌀하루이한람씩 먹어야겠다. 펄! 이 사람은 펄! 원래는 이게 예전엔 딸기였는데 메론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계절마다 과일이 바뀌나 봐. 요 여기 캐스퍼 언니가 추천해줬던 인데또왔어 맛있겠죠? 너무 음음 맛있어. 아 계속 장난감 어. <웃음> 모르고 약간 말만 할때 안내는 것 같아요. 펄 저기세요. 고마워. 다 제발. 한 번씩 <웃음> 그 이름 보고 놀라게. 내가 너 이름 저장하고편집자님 여기 보고 저기 보라는 줄 알아? 나한테 <웃음> 전화 왔는데 헐 애기범이? 이제 잘못 했 건가? <웃음> <웃음> 아 깜짝 놀래버렸어? <웃음> 근데 심지어 예린님 입술에도 어제 아니, <웃음> 네 이름 애기보이 <아기> <웃음> <웃음> 그래서 너 이름 바꿨어 단무지가 뭔지 알아? 어? 아는데? 요... 어? 아는데? 요지? 단줄임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애기범위가 어떻게 담배를 피니? 음기님이 <웃음> 진짜 짜보잖아 아까 깜짝 놀 내가 잘못 본건가 <웃음> <웃음> <웃음> 그러면 하나 안 배울 다른 건아 애기가 아니래 <웃음> 어, 잠깐만 잠깐만 차일 것 같은데 <웃음> 무슨 뜻인데? 근데 거기? 본모습이 애기가 아니래 알했어 금마무리 안 해? 이제 슬슬 걸으면서 바닷가 한번 씩 둘러보고 숙소로 갈거예요 <웃음> 음? 음? <웃음> <웃음> <웃음> 여기를 오버고했수 누구 네. 하루종일 먹는 것밖에 안 하는 것 밖에 안하는거 같아요 <웃음> 이제 숙소에서 먹을거예요 제가 요리해주기로 했어요 유진님왜 <웃음> <웃음> <예진이>, 멈춰요? <웃음> 왜 저래? <웃음> 왜 멈춘거지? 그니까 <웃음> 아새 죽은 건줄 알았어? <웃음> 아 뭐야 <웃음> <웃음> 와 너무 새 죽은 것 같.. 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새 죽은 것 같아 <웃음> <웃음> 짜잔 새가 죽어있어요 <웃음> 뭐왜 이런데 버려? 저 앞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쓰레기를 아무 데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알겠죠? 어 바다가 빼꼼 보인다 여긴 뭐야? 에잉 고립됐어 혼자. 같이 가 사장을 왕따시키네 저 사람. 언아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 이게 아니라 혼자서 저것들이 사장을 왕따시키려면서 이렇게 찍고 있네. 아저씨가 이렇게 가면 너무한. <웃음> 내가 혼자만 계속 하고 있었는데. 아니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얼굴 마주보고 싱긋하고. 왜 <웃음> <웃음> 그거를? 아니 그냥 민망하니까. <웃음> 어떡할래요? 걸을까? 그냥 쿠키예요, 에보 나는 쫄인데? 아. <웃음> 아니, 뭐야, 너무 간지럽고 따가워. <웃음> 어 간지나? 여기 한번 봐주세요. <웃음> 아우. 아우, 맙소사. <웃음> <웃음> 이게 뭐야? 사진이 있이따 찍어요? <웃음> <웃음> 그 산돌에 없어요? 응. 잘 나왔는데. 진짜요? 인구? 이걸로 인트로형좀 뽑아볼까? 인트로형에 좋은 건 어때? 용납할 수 없는데. 알겠어. <웃음> 김예린이랑면 용납할 수 없어. 우리야. <웃음> <웃음> 어, 와우. <웃음> 강릉 불주먹이다. <웃음> 장을 봅시다. 아니 표정 버전 138,610원입니다 오늘의 요리는 어? 새우 크림 파스타랑 스테이크를 구울 거예요 근데 유진이가 이면을 이렇게 구해서 면을 샀거든요? 제가 이면을 한번도 안 잘먹었어요 똑같겠죠? 제가 크림 파스타를 진짜 잘 만들어요 일단 물이 끓어야 돼 그거 야경 보여드려요 일단 제가 요리하기 전에 시간이 비니까 야경을 보여드릴게요 짜잔 너무 예쁘죠? 아, 너무 예뻐 누가 예약한건지 정말 와 진짜 이쁘다 여기 빼꼼 광안대교도 보여요 보이시나요? 보이네요 다리교도 다리 보이고 여기 시체뷰 네 여기 시체뷰 이거 튕겨줄 수 있어? 안될거 같아 그치? 그럼 튕기려고 내가 포토샵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 힘들다고 <웃음> <웃음> 물에 뭐가 <뭔가> 떠다녀 미네랄인가 봐 <웃음> 또 이런 디귿자가 좋은데. 디귿자야 이거? 아니, 약간 1 1자 <웃음> 근데 이거 또 먼저 쌈구하는 거 맞지? 같이 동시에 해야죠. 뿌니까 그동안. 근데 내가 가봐 갔어. 왜 그래? 이제 올리브유를 까서 파스타를 준비를 해줘야 돼요. 프라이팬 달궈졌으면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 저는 이제. 마늘 향을 내려고 마늘을 항상 먼저 볶아요. 그래서 후라이팬이 좀 달궈지면 마늘을 볶으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이것도 솔직히 감이에요. 안마도 오래돼가지고 아무튼 그냥 이거는 향만 내는 거니까 이렇게 좀 볶아줍니다. 향이 좀 올라와야 돼요. 딸기잼 냄새나는데? 예쁘다, 그지? 나는 요리하는 과정이 너무 예쁜 것좀 노릇노릇해질 거예요, 좀 굽다 보면. 이제 이쯤에서 파스타 면을 넣어줄게요. 몇 덩이 정도 넣을까요? 그리고 면은 수시로 삶으면서 이렇게 계속 들어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 면걸이짧릴수있어요 이제 마늘을. 이게 여러분, 멀티로 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이렇게 좀 노릇노릇해진 게 보이면 이쯤에서 양파를 넣을게요. 그리고 양파는 그, 익은 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좀 볶다 보면은 양파가 좀 투명해져요. 그러면 그게 좀 익은 거거든요. 그때까지 좀 볶아주면 돼요. 마늘은 이제 요 정도 노릇해질 때까지 구우면 되고. 소윤님은면 삶을 때물 소금을 넣으시나요 아! 야, 이새기해왜이새기해님비법인줄 알았죠. 아니요. 아, 왜이새기 하세요. 이 파일럿 망했다. 아니요 <웃음> 아니라고. <웃음> 저는 한 꼬집 넣어요. 갑시다. 멀티로 하는 게 진짜, <웃음>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 네? 아, 너무 이제 새우. 새우를 이제 또 넣어줘야 돼요. 새우는 생새우예요. 아주 어정퉁퉁하죠? 생새우를 이제 조 볶아줍시다. 다 넣어버릴까요? 안 씻어도 돼요? 나 몰라서 그런 거야.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럼 식작 안전에 왜쓰는 거야? 근데 이거 하면 물기를 제거해줘야 되는데 키친타월이 없잖아요. 난리 나서. 태우도 이제 익는 게 어차피 또 면을 넣고 또 삶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만? 그럼 이 정도까지만 대충 익혀주면 돼. 근데 또잘 익혀야 돼요. 알겠죠? 전 소스를 대충 익어요. 감무로다 팍, 그거 어디다 을까상2 3이네어 맞아. 이거 2 3인분 기름이잖아. 그지에 뭐지? 크림 파스타 할때 보통 이것만 하잖아요 이것만 근데 이게 진다알것 같은데? <웃음> 너무 나 혼자 생생되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이 휘핑크림을 넣거든요 이거랑 이제 같이 넣고 후추랑 소금을 넣으면은 근데 이건 다 똑같이 하는 것 같아 말안하려네 그렇답니다 저희는 알뜰라니까 여기다가 그리고 뭔지 알죠? 휘핑크림이 우유랑 다르잖아요 약간 좀 묵직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더 느끼한 맛을 낼때 되게 좋은 것 같아 요어 더 쌓였어 네. <웃음> 면은 근데 약간 찬물에 헹구는 게 탄력이 있어서 더 좋긴 하거든요 저는 그냥 넣을게요 참 직원들이 먹는 게저 이해해 주시겠죠? 피곤해요 <웃음> 이렇게 하면서 면이 좀 스며들기 전에 휘핑크림 같은 것도 조금씩 넣어주면서 맞춰야 되고 간 같은 것도 이제 점점점 맞춰야 돼요 한 번에 좀 맞추려고 하면 맛이 좀 애매해지기 때문에 좀 항상 이렇게 조금 조금씩 조금씩 네맞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음! 진짜 이거 휘핑크림을 넣으면 입에 착 감기는 약간 그런 느끼함이 생겨가지고 맛있는 것 같아요 소금은 진짜 조금 넣어야 돼요 휘핑크림에 한, 한 5분의 1? 또안 되게 넣어야 돼요 아, 이거 좀 갖다줘야 음. 응. 응. 일한자의 여유 <웃음> 이래서 메뉴 먼저 받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제 비행기표를 <웃음> 저희가 발리에 원래 가려고 했었는데 직원휴가를 근데 이제 발리가 계획이 좀 틀어져가지고 시간이 안 맞아서 이제 알아보다가 결국에는 대만을 가기로 했어요 대박이죠? 인천에서 타이베이로 대만 그래서 비즈니스 석으로그줄설 때도 별로 안 기다려도 돼서 아 3시간밖에 안타네 야식 아, 아 너무 손맛있네 아, 너무... 아 잠시만요 이거 모자 계세요 <웃음> 너무 짠거 아니지? 이거 짠저 손으로 어요 여러분 냄새 쩔어버렸어 고인님 맛집이래요. 개웃겨. 나 너무 잘관같 아시겠죠? 부산역에 도착했어요. 이제 서울로 돌아갈 거예요. 안녕. <웃음> 요즘에 인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맞다.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알람 설정해 봐. 안녕.